자 이번에는 음 장면 전환 효과라는 걸 한번 넣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장면 전환 효과는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어 지금 우리는 툭툭툭 끊어서 배치를 했죠 이거 아빠 건데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톡톡 끊기는 느낌을 뭐지?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한 공간에서 한신처럼쭉 보이지만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툭 커지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마무리 할때 요런 부분에 있어서 딱딱딱 끊겨 있는 느낌이 좀 싫을 때장면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개봉 부분이 있었잖아요 영상이 짧게 톡톡톡 바뀌는 부분을 어 한번 효과를 줘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화면이 이게 딱 튀거나 좀 바뀌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는 효과적이고요. 자, 어, 이 효과는 말 그대로 효과 탭에 있어요. 자, 이펙트도 있지만, 자, 여기 효과 탭에 보면, 비디오 효과는 이 영상 자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 거고요. 비디오 전환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이 클립과 클립 사이의 경계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클립과 클립 사이 경계. 이 경계 부분에 적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짜짜리 하나의 원 클립이면 어, 이 레이저 툴로 자르지 않는 한 사이에 뭔가 이게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비디오 전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폴더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뭐몇 개씩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 한테 영상 편집을 가르치면요 이게 좀뭐별 작업이 없어도 화면이 눈에 확확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 보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디졸브 라는 것 밖에 거의 안 써요 디졸브 중에서도 뭐몇 개밖에 안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 전환 효과는 TV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봅니다 뭐 뉴스 같은 거 말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오늘 오늘 하루가 지나서 내일 아침이 된다 이렇게 시간이 쭉 바뀌거나 아니면 과거 회상을 하거나 이럴 때 있죠 그때 장면들이 어떻게 겹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간이 좀 흘렀다 라는 개념은 암전 효과라고 해서 화면이 검게 됐다가 다시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 뭐 카메라가 이렇게 쭉뭐 달을 비추어서 달이서 다시 태양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촬영에 의한 장면전의 효과고, 실제로 후 편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디졸브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볼 건데, 저는 여기서 툭툭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한다고 했죠.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넘어가는 거는 별로 화면이 안 바뀌어요. 네, 적용해 봐도 의미 없고요. 네, 이렇게 톡 변하는 부분 있죠? 여기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디졸브 중에서 뭘한번더볼 거냐 하면 적용을 시켜보면 아니까 어뭐 교차디졸브라는 걸 하나 넣어볼까요? 적용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적용하고 싶은데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 적용이 되거든요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넘겨줘 자, 보셨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또다른 가면 더 볼까요 방금 교차 디졸브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음, 비추가 디졸브 자 플레이 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유연 같네요 자 어, 언두를 해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적용했는데 별로 별로다 보기 싫다 하실 때는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 좀더 확대 할게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색깔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 밝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하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추가 디졸브 해볼까요? 예, 여기 탁 가운데 놓으시고. 어, 이것도 별로입니다. 화면이 너무 밝아지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밀기라든지 조리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얹어서 그냥 적용해보시면 되죠.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형 십자형 이런 건 던져보시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돼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뭐가 어울린다 뭐가 안 어울린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제 판단에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교차 디졸브를 그냥 계속 쓸게요. 교차 디졸브 자, 지금, c 졸브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g y 이 u c 뭐지? 지금 컴퓨터 사양이 좀 낮으니까 실시간 플레이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know, 이럴때는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실시간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화면도 별로 화질이 안니니한반 정도만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뭐 효과를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는 장면이 툭 바뀌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확대되는 부분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여기 부분에 적용하면 되겠죠 거기는 좀 특이한 걸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어, 뭘 할까요 확대, 축소, 페이지 벗기기 이런 게 있는데 페이지 넘기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적용 아 이거는 그냥 좀 옛날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 아후져요 후자 별로인 것같아 이런 거는 지우기, 뭐 닦아내드, 방사형 지우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아 이런 것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여다지 문도 당연히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음, 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뭐, 어울리는 거 있으면 적용하고, 아니면 지우고, 뭐, 그거 반복하시면 되죠. 음, 요거 그냥, 봉, 봉계. 보셨죠? 이런 식으로. 봉, 봉계가 그려져. 근데 요게, 트랜지션을 적용을 하면 이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따닥 해보시면 시간이 보이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금 약 얼마 들어갔어요? 지속 시간이 1초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랜지션이 너무 길면 또 지겨워요, 보는 사람이. 그리고 트랜지션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빨리 화면이 뭐가툭 바뀌어버리면 되게 보는 측 입장에서는 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요 아, 여기서 장면이 툭 바뀌었죠? 여기다가 뭔가 재밌는 거 하나 넣어볼게요닭아내듯지 음, 웃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볼까요? 아, <웃음> 뭐 이런 거 하나 넣죠 그러면 어? 이렇게 놔어요 여기는 적용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기는 뭔가 집어넣는 게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차 디졸브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괜찮은 거죠? 이거 여러분도 사. 자 어울리는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쓰시는거 집에서 꼭 닫아야돼요? 아니면 있나. 이거 땡 달려가지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장면은 어, 뚝 어, 박히는데 오색으로 어, 나요 어, 오색 굳이 안나도 되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검정색으로 물들이기 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흐른 느낌이 확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 연속 이... 시간에서는 자 여기서 딴짓하는 장면에 뭔가를 하나 넣어볼까요? 어, 띠밀기이 아까 적용 한번 했던 거고 그냥 가운데 분할 한번 해볼게요 히히. 이런 거는 그냥 넣고요 소리 들어볼래요? 지금 그냥 연습이니까 넣어보는 겁니다 오늘? 자 마무리 멘트가 나오는 데는 또 뭔가를 한번 넣어보죠 어 인세트 이미 블록? 이미 블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거 하나 집어넣고 오늘, 오늘. 아, 이상하죠? 그럼 네. 교차 확대 이건 뭘까요? 오늘, 오늘 어땠나요? 자, 재밌었나요? 확...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더더 더, 더, 더 재밌.. 자, 이 방금 제가 이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한번 넣어 봤는데요. 사실 장면 전환 효과는 어 장면이 툭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정말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 해상으로 장면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할 때는요, 디졸브라든지. 어, 화면이 검게 변하는 그런 효과들을 넣으시면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조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좀 화면이 희한하게 막 이게 그래픽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특히나 약간의 감정선이 전달되는 그런 영상물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썼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장면 전환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